코리방지 보조기를 구한번이것저것한번 사서 실제 사용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웃음>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웃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이건 이제 코에다 하는 거코 일명 코 스프레이 아 이게 원리가 뭘까요? 코고는 소음 감소 아 그래서? 소리를 감소시켜주는 스프레이가 있구나 어, 과연 이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웃음> 코구리 소음 감소 과연 코가 뚫릴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일까요? 궁금하네요 아그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응. 코막히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응. 화요 아 멘트향 같은 오. <웃음> 그러면서 코 속이 시원하네. 아, 그러니까 그 코가 저기 막멍멍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코가 좀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 어. 꼭 마치 치약을 코 속에다 둔 듯한. <웃음> 저기 치약으로 머리가 보있잖아 뭐 그러면은 이거 떨어지면 여기다가 치약을 좀쌓가지고 여기다 빡 타가지고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나? 이게 히알루론산 향 함유로 보습 성분을 강화했고 멘탈 성분 멘탈이 멘톨 성분으로 시원하게 코를 열어준다. 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이게 코가 마르지 말라고. 멘톨하고 들어있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면 더 이렇게 코가 히알루론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히알루론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멘톨 향다 나갔나 봐요 아무 느낌이없어요 아, 그럼 잠깐. 뭐 잠깐, 잠깐 그때 그때 잠깐 잠깐 그래서 이거는 잠자기 직전에 코가 좀 답답할 때한 번씩 뿌리고 근데 음. 멘톨 향을 뿌리면 음. 잠이 확 달아나요? <웃음> <웃음>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뿌려볼까요? 한번 써볼래? 한 번도 여기 는 냄새 안 나는데? 아니 코에다 붓. 아저 옛날 써봐서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제 향이 좀 나네요. 저는 안 나요. 이미 코스에한한번 당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하는 생각입니다. 음...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코코 청소기. 아 여기다가 소금물 또는 식염수. 음... 음. 어떤 사람은 뭐 주염수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비율은 0.9% 등장액이라고 그 피가 뭐 염분이 0.9%가 된거구요그 음, 음, 음. 아, 정도 수준으로 음. 이렇게 맛을 봤을 때 약간 각기가 있는 정도 음. 음. 그래서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놓고 쭉 있으면 여기가 음. 그 공기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줄줄줄 가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쭉쭉 안아도 그냥 지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해서 입을 물, 코가 이렇게 갔다가 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아. 물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워낙 사실은 더러운 곳이잖아요. 얼마나 음. 많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를 해준다는 개념이지 음. 이걸 통해서 코구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음. 코의 건강을 좀더 증전 어. 어, 시킴으로 좀더 건강해지면 어. 호흡이 잘되고 호흡이 잘되면 코구이 세가 조금 줄어드는 음.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는다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코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 잘 매일 매일 음. 하나 사야겠네요. 어. 음.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한만원 정도, 천만이천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 상시에서 저희 같이 함께 구매해갖고 해야겠네. 써야겠네요. 하나씩 필요할 것 같네. 요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